부산, 음, 비대면 강의를 찍느라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돼서 지금 몹시 덥고 피곤하고 일찍 나가서 하는데, 어, 선생님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 찍는 게 아니에요, 찍는 게. 하, 찍어가지고 이거를 다시 어디로? 그 기대에 선생님 노트북으로 옮겨서 옮기는데 시간 살짝 걸려요. 노트북이 꽂아서. 옮긴 다음에 거기서 뭐해야 프로그램을 작동시켜서 앞뒤를 자르다 보면, 야, 뭐, 크게 편집하는 건 아닌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역시, 쌤 노트북이 꽂아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인코딩. 열면 여기서 한 20분 찍잖아요? 그러면 인코딩 하는데, 네. 3시간 걸려요. 3시간. 더디어. 어, 아직 노트북으로 박살 내고 싶어. 아, 철수 없죠 빨리빨리 빨리 빨리 해서, 너 이거 올려야 되니까. 고성들은 지금, 막, 아이들 그 질문 받은 게 있는데, 어, 굉장히 어. 많아요. 뭐 한막 어. 10개씩, 모의고사 한회에 뭐 막, 왜냐면, 여러 명이서 한 거니까, 이게, 예. 한 사람과 위한 뭐, 틀린 개수대로 한세 개만 딱하면되는 겹쳐졌습니다. 겹치는 것도 있지만, 되게 많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숨쉬추나 어, 빨리빨리 해줘야 된다. 밀렸다, 밀렸어. 자, 좀, 좀씩, 짬짬이 나갈게. 어제 약속한 게 있어갖고, 일단, 노법만, 레인파워 i 실숨 쉬고 뭐, 이학년 어, 2학기 중간 고사 시험 범위로 시작하는 부분이죠. 시작 부분이기 때문에 개념 정리 한번 하고 간단한 문장 가지고 한번 어, 익히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어, 복습해주면 될것 같아요. 이어서 나갈 거니까요. 자, 준비시않에서딱갖춘거 하죠. 자, 구동사 다 적어놨어요. 이미 내가 기대할 것 같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갈 거예요. 구동사보다 는두개 이상의 단어가 합쳐진 건데 중심에는 동사가 있다. 그래서 동사 플러스 전치사, 동사 플러스 부사 이런 형태로 나온다. 자, 알아먹었니? 예문 봐라. Take after 이렇게 놨어. Take after 동사잖아요. 전치사 붙었잖아요. Take after 그래서 타동사 구를 이루기도 합니다. Understand 뜻이야. 닮다라 드이죠 닮다 닮다 아마 그녀는 닮았어 나를 닮았어 뭐 그런 면에서 그런 식으로 됐고 그 다음에 make up, make up. 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타동사 구를 형성해서 understand 뜻이다. 음. Understand 뜻이다. Understand, Understand 어디가 이거? Understand 뜻이다. 됐죠? 가사를 나는 처음에 이해할 수 없었어. Come up with a m i 자동사, 부사, 전치사, 어, 모여서 구동사, p r a 버 s e n e r 다. 이 중에 뭐 수고처럼 우리 그 21세기, 20세기, 어, 그 위대한 어학자 총수기 선생님께서 만드신, 어, 걸작품. 어? 뭐 나한테는 정말, 어, 눈물 날 정도 싫은 거지만, 왜? 나는 암기하는 거 싫잖아요? 그래서, 떠올리다 뜻이에요. 그 질문을 하는 떠올리, 너는 떠올릴 필요가 있어. 어떤 질문이냐면, 적합하냐. 너 자신의 어떤, 어, 퍼스널러티에 딱, 어, 들어맞는 그런 질문이죠. 됐고요 숫에 S 안 붙고, 어, 안 붙고, 어, S가 안 붙고, 이유가 뭘까? 자, 봐봐. 동사인데, 여기에 들어와서 주어가 된단 말이야. 광경영사 선행사가 들어오면, 주격광경영사들을 동사의 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숫, 가 아니에요. 복수니까, 숫. 그 다음 여기는 뭘까요? Make allowance for. Allowance is for. Allow 알고 있잖아요. 이건 명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려하다. 우리는, 자, 우리 학생들의 소로 배경을 고려하고 어, 애쓰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이제. 오늘의 핵심은 이어동사. 이어동사쪽좀 복잡하긴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뭐늘면 복사 플러스? 뭐 부사?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나눠보면 자동사가 있을 때 있어요, 자 여기, 여기 보면 이유동사를 나눠놨어요. 뒤에. 뒤에. 어? 봐봐, 여기. 자동사 프로듀요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자동사는 전치사고 결합해갖고, 보통 타동사고를 이어서 목적어가 뒤에 나옵니다. 꼭알아주세요 목적어는, 자, 명, 명사와 대명사 다모두예요 명사, 대명사. 이렇게 게 자, 이제 두 번째. 그리고 자동사 전치사, 목적어,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거고, 3어 동사도 있어요. 3어 동사. 사머동사. 그 그러니까 다음, 3어 동사는 자동사 플러스, 뭐 부사 플러스, 뭐 아니면 뭐 전치사 플러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3어 동사. 여기 있나요? 푸덕이 나와있네. 전치사. 이것도 목적어 어디 나온다? 뒤에 나온다. 명사된 명사 대명사 상관없이 어, 뒤쪽에다 써주면 됩니다. 요거. 요게 문제가 아니에요. 세 번째가 문제인데, 여기 봐봐. 여기, 자,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쓸데없다.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 규칙은 타동사에 대한 문제예요. 타동사 나왔을 때. 타동사, 그 다음에 부사가 결합했을 때, 과연 목적어를 어디다 써가 주느냐, 이거예요. 목적어는 뭐가 있다그랬어요 명사 목적어도 있고, 어디 있다고요? 대명사 목적어도 있다. 얘네들 각각 들어가는 거 봐. 자, 어떻게 들어가? 되잖아. 그러면 대명사 목적은 어디 들어가니? 어? 어디 들어가니? 가운데 아, 들어갑니다. 대명사 목적은 반드시 있어! 여기가 가능합니다. 여기가 돼? 안 돼? 여기. 여기 보면 돼? 안 돼? 뒤에. 어? 부셔 뒤에. 여기가 안 된다고. 여기. 알겠네? 여기는안 된다. 여기 들어가야 된다. Take it over.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 이렇게. Put up 이들은 3호 동사잖아요. 그렇죠? 동사, 부사, 전치사. 이렇게 나왔어. 요이건 목적어 뒤에 나오면, 앞에 나와도 상관없어요. 난 몰라. 어떻게 그가, 어, 참아내는지, 그 지속적인 불평이죠, 그들의. 이걸 참아내는지, 예. 내 프로덕 위그 이거 3번 동사. 내용 위대는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이기 때문에, 이트든, 명사든, 대명사든, 뒤에 옵니다. 이거는, 다 아, 뒤에 오는 것들이에요. 오로지 뭐만 관없만 그래서 3번만 기억하면 돼. 아, 투동사 플러스 부사에 있다가 항상 중요한 거야. 대명사 목적은 어디로 간다. 여기 들어간다. 대명성 쪽은 어디 간다? 여기 들어간다. 버퍼슨 여기 들어간다. 뒤에도 가는 게 아니라 부사 뒤에 올수 없다. 우리 내신에도 잘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내뭐 개인 자본이 시작했어. 뭐하 시작해서 유입되기 시작했어. 흘러들어가기 시작했단 말이야. 어디에? 시야 자본으로 종자 자본으로. 아, 종자 자본이 아니라 종자 아, 생산이구나. 그래서 그걸 이제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자 뭐로 쓰리이 아니냐 하면 하나의 네. 경제 부분으로써 굉장히 빨리 설명했다. 자이어동사하고구동사하고 기본이니까 아 요거 관련된 질문들여런것들도 프로젝트 를 띄울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아무튼 자 여기까지는 편안하게 복습하시고 넘어가면 아마 39쪽에 몇개 정리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한 풀어보시고요 이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뒤에 거 이어서 계속 나갈게 바이바이 바이오어 참! 뭐가 있냐면 댓글 달아라 알겠지? 댓글 완강했다는 거 표시다 댓글 꼭 달아야 됩니다 아, 유튜브로 올릴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 댓글 반지 사라주시